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얼짱시대 출신 작가 강형민 씨가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강형민 씨는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적이요. 등록해 주세요. 허원 있으세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사과를 했나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왜 사람들한테 다이렉트 답장으로 귀상한 소리하고 다녀라는 글을 올렸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서희 씨가 왜 피드를 지웠냐는 질문에 사과해서 지워드린 거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저 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발악하는 사람이랑은 저도 엮이기 싫다고 답한 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강형민 씨는 당신 사이즈가 뭐든 저한테는 그저 성별 없는 키보드 워리어일 뿐이다라며 한서희 씨를 비판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는 또 지난 9일 한서희 씨가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신이 싼 똥들이 너무 커서 지우는데 소리 나는 걸 그걸 조용히 지우라니 미션이 너무 건방지다고 적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같은 날 한서희 씨는 강현민 씨글에 대해 다이렉트 개처는말 그대로 본인이 사과문 올리셨을 때 내용 보고 게시물을 바로 지웠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씨는 또 싸움 만든 건 본인이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왜 이제 와서 이러냐며 강씨를 지적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형민씨는 앞서 8일 SNS를 통해 한서희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는 멀쩡한 사람 한 명을 몰아가 차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얼짱시대 출신 작가 강현민 씨가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9일 한서희씨가 고소는 해도 되는데 제발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등록해주세요. 할거면 조용히 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SNS 분쟁으로 번졌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한씨는 인스타그램에 윙크하며 촬영한 셀카와 함께 이쁜 내가 참아야지라고 올렸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좋아요 764회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뉴스 아이콘이 있는 스토리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뉴스에 대해 반론이나 보완을 원하시는 경우 스토리 본문 위축 관련된 스토리 쓰기 탭을 누르신 뒤에 새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소셜뉴스는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